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파워포인트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게 될 것은 제가 또 받은 디자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네 이미지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똑같은 내용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이미지를 네모나게가 아닌 동그랗게 1대1 비율로 잘라볼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목과 그리고 내용 같은 것들을 글꼴과 도형을 활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볼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동그랗게 잘라 볼 거거든요. 이것을 클릭하고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 그리고 가로 세로 아, 도형에 맞춰 자르기 타원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잘라봤더니 이게 진짜 타원으로 됐죠?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원형이 되, 원형이 잘렸기 때문에 1대1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2를 눌러주면 동그랗게 잘리는 것을 알수 있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도형에 맞춰 자르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C 서식 복사를 하신 뒤에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쉬프트 V 컨트롤 쉬프트 -V, v 서식 붙여넣기를 해주신 뒤에 이것을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1 가로 세로 비율 1대1 가로 세로 비율 1대 1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니까 금방 잘라지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이게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이뭐이 뭐이 내용이 텍스트의 내용이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 텍스트가 정말 많죠 텍스트를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 원도형을 일단 이미지를 다 키우 크게 키워줄게요 조금만 더이 네, 정도가 낫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편집할 을 건데요 이게 보툴리누스균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 정렬 해주고요 지금 텍스트 폰트가 지금 뭐 듣보자 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글씨체인지 모르는 그런 글씨체인데요 글씨체를 활용할 때는요 저는 나눔 스퀘어체를 써보겠습니다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를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뭐 8시부터 이거 모든 내용들을 다 PPT 안에 넣게 되면 너무 많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들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에서 36시간의 잠복기 라고 하는 내용 시간. 36시간의 잠복기 했고요. 그리고 구역질, 구토, 시력장애 등 신경증상. 그리고 나머지 통조림, 병조림, 깔 등의 보존식품 원인.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줬더니, 굳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집어넣는 것보단 훨씬 더 깔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폰트를 조금 더 얇은 글꼴 즉 나눔 스퀘어 그냥 채로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크기도 줄여주고요. 이거는 크기를 좀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보틀린스균 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도형서식 색상을 채워줄게요. 색상을 저는 이런 색상으로 채워주고 색상을 텍스트의 색상 흰색으로 바꿔주게 되면 끝이 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각형을 쓸게 아니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쓰고 싶습니다 도형편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부터는 똑같이 컨트롤 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 복사를 해볼게요 하나 둘셋 아주 간편하게 이런 서식과 이 모든 것들을 복사를 하게 됐죠 자 여기다가는 에 이제 황색 포도 상구균 살짝 좀 크게 넓게 해줄게요 그리고 비브리오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도 이렇게 짧게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도 평균 3시간의 잠복기라고 했죠? 평균 3시간의 잠복기 토, 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 그리고 주먹밥, 도시락 등 통한 식품 원인 이렇게 적으면 아주 짧게 정리가 된 것을 알수 있죠 여기에 또 비브리오균 그 3시간 정도의 잠복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 그리고 폐 초밥 등의 어폐류를 통한 원인 짧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평균 12시간의 잠복기 복통 설사 권태감 등의 증상 이렇게 적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원의 테두리에다가 실선을 넣어주고 뭐 한... 똑같은 이런 색상으로 집어넣어 주고 너비도 한 조금만 넓게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상단에다가는 그냥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텍스트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되게 간편하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이거 삭제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어떠신가요? 아주 간편하게 리뉴얼을 해 봤죠? 지금 현재 여기는 진짜 필요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PPT 만드실 때는 아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파워포인트 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바꿔봤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멋진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통해서 멋진 발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 지 t v 의 이지였습니다 유용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